갱스터들이 경찰을 죽이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락을 즐기던 한 남자가 게임에서 죽자 오락기를 발로 차는데요 그러자 오락기는 로봇으로 변해 그 남자를 죽입니다 폭주한 오락기는 난동을 부리는데 주인공 쿵퓨리가 나옵니다. 오락기의 yeah, 난동 소식을 들은 쿵퓨리는 곧바로 출동하죠. 나주지지아아는 스킬. Game over. 범한경찰한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쿵푼 인자를 추격하던 중 눈앞에서 파트너를 잃게 되었고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번개를 맞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자 쿵푸의 신이 되어있었습니다. 슈퍼 경찰 쿵퓨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쿵퓨리에게 새로운 동료를 배정해주지만 아픈 기억이 있던 쿵퓨리는 혼자 일하겠다고 하죠. but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는데 This the 수화기를 통해 경찰서를 공격합니다. I need someone to trace that call. 해커맨을 통해 범인이 히틀러인 것을 알아낸 쿵퓨리는 나치시대로 날아가 히틀러를 없애기로 합니다. Oh, no. 에러가 나버려 워나먼 과거로 가게 되는데 레이저를 쏘는 공룡이 나타나 위협하죠. 그때 뜬금없이 콩퓨리를 도와주는 누군가. Who are you? My name is Barbariana. I'm Katana. 콩퓨리는 영문도 모른 채 아스가르드로 향하는데. 토르는 나치 시대로 가는 포탈을 열어줍니다. You know what? Here, take my number. Thank you. I'm disarming you. 모탈컨벤 모드로 싸우는 쿵퓨리. It's all in your bag. 히틀러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쿵퓨리. 그때 토르가 나타나고 과거와 미래의 동료들도 풍크리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All right, Hitler. The gig is up. <웃음> 죽은 콩표리는 전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What the hell is this place? This is heaven. I'm afraid you're dead. 쿵퓨리는 사신에게 자신을 부활시키라고 협박하죠. 결국 쿵퓨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히틀러는 살기 위해 아부로 떨기 시작했고 히 키틀러를 묻지는 쿵퓨리는 트리세라카블 파트너로 인정해 줍니다. Teamwork is v 쿵퓨리는 원래 시간대로부터 2일전으로 돌아갔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히틀러는살아 있었습니다. Game over. Wait a minute. I've seen that symbol before. Hitler